늦은 밤, 인고부부인 중년부부가 거실에서 술 한잔을 하고 있었다. 내가 죽으면 재혼할 거야? 많은 시간을 슬픔으로 보낸 뒤에는 누구든 동반자를 필요로 할것 같아. 만약 재혼한다면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? 이 집을 지금처럼 꾸미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였잖아. 그래서 이 집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아. 새 마누라도 그렇겠지. 만약 이 집에서 살게 된다면, 그녀가 이 침대에서 잘 거야? 에?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? 그렇다면, 내 골프클럽도, 새아내한테 줄거니? 여보 그건 그러지 않을 거야 걱정마 그녀는 왼손잡이야 <웃음> 야! 어? 젠장? 어? 젠장 아우 <웃음>